혼인의 신성함과 현대의 도전에 대해서 처음에 복습을 했었는데요. 음, 하나님께서 창조의 규례로 세우신 혼인의 규례를, 음. 그, 현재적으로 생생하게, 여기서도 생생하게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취해 가려면 주님이 현장감 있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혼인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기준으로 함부로 받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누려간다는 거죠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아뭐 언약 백성이라도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다 안, 안 그렇게 안, 안을 경우에 이제 하나님의 엄한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되는데 두려운 거죠.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웃음> 그러니까 이게 선택과 언약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할례에서도 봤지만 할례를 다 받았지만. 다 아, 선택받은 사람은 아니죠. 선택과 언약은 같지 않습니다. 음, <웃음> 외형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예, 신약으로 보면 귀 있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고,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 <웃음> 사실 그 그런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귀 있는 자인지.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해요. 그런데 귀 있는 자들의 특성은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께서 선택해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 잊어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선택권에 자신의 그종 자신의 사역을 종속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진짜, 아,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귀 담아 듣지 않았어요. 귀 있는 자로 듣지 않았어요. 주님이 자기 백성을 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셔서 이끌어 오시지만, 안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이 그렇게 기회를 줘도 안 따라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옛날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도전이 됐던 것이고 오늘날에도 교회 속에서 안 따라오는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서 도전이 되죠 교회를 이제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들여진 자로서 그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소명과 은사와 직임에 충성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창조의 규례로 내신 그, 그 말씀 이 지금 우린 그걸 중심으로 말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말씀도 듣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배도의 물결에 휩, 휩쓸려 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그 이제 출애굽 때나 다윗 때나 이제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노아심을 격동하던 때와 같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순종하라 오늘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순종하라고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혼인의 규례를 쭉 가르쳐줘도 주님이 가르쳐줘도 그걸 그것이 이게 표준이 돼 가지고 그것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에요. 지나가는 얘기에 불과해요. <웃음> <웃음> 외형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자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언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응. 이 구원, 구원, 뭐, 성경에 보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뭐, 교자시만한 믿음, 구원 얻을만한 믿음, 또 헛된 믿음, 여러 가지 비유로 말합니다. 아주, 아주 강한 믿음도 있고요. 구원, 그런데, 이제 그런 믿음, 대조 양 대비되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 겨자심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그 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누려가게 되는 거예요. <웃음> 언약 백성이라는 걸 기계적으로, 숙명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이제 그두 아들 비유에서도 그랬잖아요. 그큰 아들은 이해하고 예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아니라고 해놓고, 이제 나중에 순종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시인하는 것보다는 행위로 시인하는 게더 중요하죠. 내가 부족해도 진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가정의 핵이, 핵이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티든지 흘리지 않고 음, 뒤로 넘기지 않고 잘 새겨서 누려가지고 그그그하그실질를 그리스도께서 뭐 그렇게 저 순종하신 것 같이 순종의 삶을 살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복종하는 관계로 가면 진짜 아주 신령한 관계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아, 그 혼인 관계가 깨지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지고. 또, 사회 속에 나가도 그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정상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 못삽니다. 안에서, 뭐, 옛, 옛, 속담에 그냥 안에서 새는 쪽박이 나가면 안 새겠어요? 그, 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그것을 안 누리면, 이 교회에 나와서도 안 누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안 누리고, 모든 관계에서 안 누린다. <웃음>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뭐 여기 선악과 얘기 금령 얘기지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 인정하는 거고요. 그그 그 안에서 우리의 복을 찾아가는 거. 그게 그게 이제 영적인 복이죠. 굉장히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혼인의 그 혼인을 진짜 소명으로 생각을 하면. 그 과정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과정을 무시하는 사람이 결과가 없어요. 과정이 충실한 사람이 언제든지 결과도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언어가 언어가 저기 험하고 생각이 불량하고 <웃음> 행동이 그 아주 난잡해지면. 그, 뭐, 번 이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좋은 나무로 여겨주셨으면, 좋은 속성을 발휘하고, 그, 아까 저기, 지난번에도 권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권위가 그, 파워만 권위가 아니고요. 그, <웃음> 영어로는 뭐 dignity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 굉장히 그 품위와 품격을 유지하는 거고 자존감을 아주 잘 나타내는 겁니다. 자존감,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고 자존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말이 그 dignity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토와 천지의 대주제이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고 한 가족이 됐다. 그, 머리와 몸의 관계가 됐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됐다. 그러면, 그, 당연히 그, 속성을 발휘하고, 품위를 나타내고, 그 품격을 유지해야죠. 보이는 그 물질과, 보이는 쾌락과, 보이는 세상의 사조와, 그런 것 때문에 떠내려 가지 않는다. <웃음> 명백하게, 그, 다른 것을 다 빼앗기, 산업을 빼앗기고, 건강을 잃고, 뭐, 박해를 받고,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내가 존재의 당위도 없고, 존재의 목표도 이룰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해야, 이제 혼인의 특수성, 본인의 그 신성성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음. 이제 그런 게그 소명으로 안 오면 이제 다른 여러 아주 더러운 속성들이 발휘돼. 로마서 1장 얘기했듯이 우상 숭배하고 다른 쪽으로는 이제 동성애도 하고 이제 자기 쾌락을 쫓는 모든 일을 하고 아주 추악하고 압독한 일들을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소명으로 생각하지 않은. <웃음> 교회는 진짜 조금 좋은 소리 들으러 나오는 사회도 아니고요. 좀 인생의 보람을 찾으려고 나오는 그런 사회도 아니고 교회는 이새 생명의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이고 언약의 공동체이고 재창조의 그 공동체예요. 그런 성 성신의 공동체예요. 그그 그 안에서 그 그거 그것으로 하나된 세상에 뭐 로타리 클럽이나 뭐그 그 라이언스 클럽 이런 데 속한 것하고 비교가 안될 안 그런 관계다. 사회적으로, 뭐, 약하고, 천하고, 어, 뭐 그런 미련한, 보이는 사람들의 집단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사회고, 인간, 그런 회원들이니까, 이게, 아, 이게 보통, 그런 사람을 들어서 세상에 지혜 있고 힘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기를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끼니를 굶어도 건강을 잃어도 세상에 무슨 죽을 사조가 다 돌아다녀도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언제 주님이 부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 아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내리신 모든 규례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주 마음으로 시원하게 생각하고 아주 기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 그 서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동료하고 힘을 주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가 이 교회. 에 사회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돼, 권석 하우스홀드라고 그러는데 그건 가정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코나가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구약의 예언된 일을 다 온몸으로 채받아갖고 체현하는 그런 그런 관계. 어마어마한 관계죠. <웃음> 여기 뭐, 고른, 저, 에베소서 3장 얘기,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직분 맡은 것이,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리토와 교회 그리, 그리토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하나님 고하실 처소로 세우신 일에 자기가 직책을 맡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그, 그, 그 직책이 사도로서의 직책이니까, 그 직, 직분에 대해서 사장 초두에서 16절까지 얘기를 하고, 17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걸 자서 이렇게 누려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서 이렇게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회를 형성할 때, 그게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그리고 주종간에 그 일을 이루어도 가야 된다고. 그 일을, 이제, 이름에 있어서도, 이제, 이 장에 이미 하늘에 앉혀진 존재지만, 이 육장에서는 그 전투하는 교회원으로서 하나님이, 그 누리게, 무장케 하신 그 무장을 가, 무장을 하고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품성으로죠, 그게. 그, 그, 그걸, 저기, 전, 전투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뭐, 힘이나 인간적인 지혜 그런 걸로 전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의 혼인 관계가 그런 그런 그런 큰 틀에서 혼인의 관계를 누려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 혼인 관계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가 너희를 저 사랑하듯 피차 사랑하라고 하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죠. 이 사랑이 아니면 서로 싸우고 서로 소유하려고 하고 서로 독점하려고 하고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이게, 이게 이제, 이 자그마한, 최소한의 1대1의 사회인데 여기서, 이게, 저희, 누가 주도권을 주냐 싸움을 하는 거죠. 이게 서로 섬기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주도권을 주냐. 그리토를 섬기듯이 그리스도의 사람을 섬겨야 돼.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질서를 어, 존중하고 어, 그렇게 그런 게 이제 돼야 된다. 이제 권위의 측면에 대한 내용과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 보이는 그런 혼인 관계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했어요. <웃음> 근데 권위라는 말에그그 그 기독교적인 의미가 그 직분에 충성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영어로는 그게 달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달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권위 권위가 권위의 그 영어적 의미가 그그 익스퍼트라고 그 달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거죠 그리또의 그 전문적인 사역을 이루는 거죠 세상의 전문이 아니라 그리또와 소통한 자로서 전문가가 돼야 되는 달인, 자기 직분에 그것도 자기 직분, 남의 직분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남의 죄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남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에서, 자기 직분에 충실하면, 그게 넘쳐가지고, 옆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권위의 관계요 권위의 측면에서 인륜 관계요 여기에, 이게다 인간의 언어로 쓰였지만, 이건 땅에, 신학이 아니라 하늘의 신학입니다. 하늘의 신학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그리토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만이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수 있다. 그게 사실은 제일 큰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된 믿음으로만 혼인관계의 본의를 이룸 여기서부터 오늘 할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그리도의 풍성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리도의 영광의 부여를 맛본 사람이 특별히 혼인관계에서 그리도와교회에 하나 되는 비밀에 관하여 더욱 터득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토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그 고귀한 목숨을 버리실 만큼 기꺼이 버리실 만큼 우리를 섬기신 사실 부활하신 후에 실로 없는 것보다도 못한 우리 <웃음> 없이 계시지 않고 우리 없이 사시지 아니 하시는 사실 이게 아까 오전에 강서를 했지만 우리 이시 생생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완전한 의와 생명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는 사실을 깨닫고 맛본 사람이 혼인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게 이 맛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게 이게, 이게 도대체 이게 와닿지 않네요. 이 부분이 그래야지. 와 닿지 않는데도 그냥 가버리면 이게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난 시간에 뭐 음식 얘기했는데 아, 아, 최고의 그 음식을 맛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상에서 둘도 없는 완전한 한 가지의 맛을 맛봤다. 그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그게. 그,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아니, 못하게 해도, 입을 틀어 막아도, 내이 말은 꼭 하고, <웃음> 해야 되겠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웃음> 이게, 이전에는 도, 저, 도망갔던 그, 배드로도, 그 뭐, 두려울 게 없이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웃음> <웃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깨닫고, 이제 나는 죽어버린 것을 확신하는 사람,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살지 않을 수 없고,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살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혼인 관계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토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제 그리토께서 위하여 목숨 버리신 형제의 참된 유익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려 하는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아내나 남편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결혼이잖아요. 그 서로 이제 불안한 동거를 하는 건데 한식으로 타협해가지고 살아가는 동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의 혼인 관계는 아내나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품 안에 자식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자기의 원수는 뭐더 말할 것도 없지요 다른 사람의 참된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없이는 참된 인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혼인 관계에서는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토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 없이 계시지 않고 사시지 않는 이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내 아내의 남편으로 내 남편의 아내로 사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인생은 본시 모든 관계의 중심에 자신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남편을, 남편은 자기 아내를 내 것이라 하고 그런 아내는 자기 남편을 내 소유라고 할 것입니다. 아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남편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편으로서 권리를 아내에게 아내로서 권리를 남편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면 원망하는 마음이 들 것이고 원하는 만큼 갖추지 못했으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들 것이고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무시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같지 않은 사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실 우리가 어디 저희 동네 어디 욕을 있는대로 다 먹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와서 내 옆에 붙어서 같이 간다고 보십시오 누가 볼까봐 이거 피할 거 아니에요 누가 왜모어봐 누가 볼까봐 누가 말 낼까봐 그런데 우리는 벌레요 사람이 아닌 그런 존재인데 우리를 그 안에 삼으시고 말이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아들 삼으시고 종 삼으시고 우리를 군사로 삼으시고 우리를 양같이 여겨주시고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까 오히려 내 사랑을 알 알도록 내 내가 다 인내하고 다까 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쓸데없는 서로 서로간의 자존심은 의미가 없어요 진짜 그건 옛 사람이 안 죽은 겁니다. 응. 그리토를 중심에 모시는 관계는 그리토를 본받아 기꺼이 자기를 상대에 매입니다. 상대에게 나는 어디서든지 내 아내의 남편인 것을 감사하고 어디서든지 내 남편 아내이기를 기뻐합니다. 내 아내가 그리토답게 살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주려 할 것이고 내 남편이 그리토처럼 행하기를 기뻐하며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혼인은 참된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오직 주 안에서만 유지됩니다 참된 믿음은 혼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에 속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지혜대로 안 한다 하는게 믿음이잖아요 하나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다 <웃음> 혼인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토를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으로 맺어지는 것은 실로 합당한 일입니다 참된 믿음의 태도는 서약에 이르기 위하여 힘을 쓰는 것이지 다른데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인할 때 서약하잖아요. 이게 조건을 붙여서 뭐 상대적인 조건으로 그 혼인의 서약을 파약하는 일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 서약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거죠. 다른 것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인대로 받을 뿐입니다. 혼인 살림이든지 신혼 집이든지 남편 를 사람의 직업이든지 심지어 아내 될 사람의 집안이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속합니다. 그가 뭐 낮은 낮은 대로 선물이고 높으면 높은 대로 선물이죠. 좋은 것만 선물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어 아주 아주 그 명예도고 없고 없 학위도 없고뭐 예? 외모도 없는 사람을 붙여줄 수 있어요. 그게 선물이지. 그거를. <웃음> 이제 물론, 이제 그 당사자들은 외모나 그런 권세나 이런, <웃음> 그런 지식적인 것으로 자기를 뽐내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고, 주시는 그 모든 선한 것으로 서약의 내용을 이루고 나갈 뿐입니다. 우리 자본에서 우리가 봤지만, 어진 안에는 여와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상대적으로 어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주님의 품성을 누리는 사람이 여와의 선물이죠. 자기 그 소유욕과 독점욕을 가지고 있는 안에는 그런 사람하고 다투느니 광야에 가서 혼자 사는 것다고다 <웃음> 무엇보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사실을 확신하고 사람이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이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토와 교회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한몸이 되려고 힘쓸 것입니다. 이렇게 소명으로서 혼인의 본인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처럼 아내 없는 사람처럼 남편 없는 사람도 사람처럼 도사람살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아내 있는 사람은 아내 없는 자와 같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소명 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소명 의식 이 없는 사람 독점욕이 있고 그 소유욕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수 있겠어요? 없는 사람처럼? 절대 못 하죠 지배하고 종으로 부리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없는 사람처럼 살겠어요? 응. 남편이 아내 없는 사람처럼 아내가 남편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은 그리토를 드러내는 데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그리토를 드러내는 일에 돕는 것입니다 손을 맞잡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 한 사람이 주저하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줄 것이고 한 사람이 연약하면 다른 사람이 힘을 보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에서 한 사람을 먼저 데려가시면 남은 사람은 주의 뜻을 살펴서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은 생애를 홀로 그러나 함께 걸었던 일을 즐겁게 추억하며 계속 그 길을 갈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한편이 심각한 죄를 범하였을 때, 배우자가 간음을 하였을 때, 먼저는 주님이 보이신 그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을, 철저히 회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께서 남은 그 길을 어떻게 걷게 하시는지를 깊이 살펴서 주님이 보이신 뜻을 받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요거, 제, 이혼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상대가 간음을 하면 올다 좋다고 할거 아니에요? 그냥 아주, 아주 잘 됐다고 뛰어내버려요. 근데 생명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회개한다. 상대가 가는만 문제를 놓고 자신이 회개한다. 그리고 자신을 돌이켜 반성한.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길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주께 묶고 나갈 것이고 주님이 뜻을 보이시는 대로 그 받들고 나갈 것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호세아서 보다가 말았는데그그 <웃음> 그 음탕한 고멜.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또가져 가서 가늠을 하고 그 그래도 그또 데려오고 그게 이스라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죠 우리 모습이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늠 현장에서 잡힌 그런 존재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안에 삼아주시고 또 안에 삼아주시고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런 간음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시각에서 풀어가는 거죠. 그런 시각에서 풀어가요. 옳다, 잘, 잘 됐다, 하고.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잘 됐다, 하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 자신의 죄도 아는 사람이죠.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탐해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버려 판사가 돼 변호 우리가 이제 그보혜사라는 의미가 변호한다는 의미라 그러요 변호의 해인. 우리는 서로 돕는다라고 할 때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 같이 서로 돕는다고 할 때는 서로 변호하는 거지 서로 검사노릇하고. 서로 판사노릇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일반 법정에서 돌아가는 것도 그 괜히 사람이 자기 괴로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반의 마음도 이, 이 진짜 영적으로 그틀 안에서 저 은총을 주셔서 그걸 누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뭔데 함부로 판사노릇 합니까? 판사는. 하나님이신데 <웃음> 우리는 서로 변호해 줄 그런 그런 역할을 해. 이게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인 줄아요 <웃음> 그러면 이제 어떤 상대의 허물을 보면 다 잘됐다. 내가 너 언제 너 마귀 자식 되는가 봤는데 진짜 마귀 자식이네. 이렇게 갈 거예요. 절대 그러면서 하면 안 됩니다. <웃음> 배우자가 가늠하였을 때라도 신자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실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그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어, 여겨야 마땅할 것입니다. 물론 자기 행복을 위해 혼인한 사람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절대 못 갖는 거죠. <웃음> 그러나 혼인은 내 행복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다 배우자의 잘못이라도 그 사람과 한몸을 이룬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사실을 뼈아프게 여겨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늠한 배우자와 이혼할지라도 정당하게 이혼할 수 있고 이혼 이후 주님의 뜻을 정당하게 받들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을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취한 사람은 이혼 후에도 그 반드시 그거 그렇게 그 취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는 계속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초혼에 실패한 사람들이 재혼, 삼혼 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예, 그렇, 그렇습니다, 대부분. 신자라면, 이제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가늠 이외에 신자가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버린, 버리는, 버리는 게, 괜히 이제 예수 믿는 거 미워가지고, 싫어서, 이제 핑계 대고 버리는 거. 이제, 이제 종교 개혁 시기에는 그 유행병이 돌고 뭐 이제 살기 어려우니까 외국으로 멀리 돈 벌러 나갔다가 이제 사람이 죄인이 그 이제 분방하면 정욕이 발동하잖아요. 그게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떠나간 것도 아니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떠나갔으면 반드시 거기도 또 일이 나지. 그러면 이제 본, 본 마누라는 버려버리고, 거기서 그냥 또 사, 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아, 아, 아내를,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버림을 당했을 경우, 재혼을 할수 있어요. 근데 그냥 재혼하면 안 되고, 상대가 버리고 재혼했을 경우, 어 이제, 재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 <웃음> 그 고린도 전서 7장 13절로 16절에 이제, 그런, 그런 내용입니다. <웃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믿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혼인했다가 한쪽이 믿으면, 한쪽이 이제 믿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어렵게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저렇게 저 사람하고 이렇게 고통당하느니 내가 이제 그만 살겠다.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저 사람이 또 나를 싫어서 핑계 대고 쳐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떡하나? 여기 이제 유아세의 얘기도 했는데요. 이제 한쪽이 믿어도 유아세를 주지 않습니까? 한쪽이 그 가령 남자가 남자로서의 역할 을 못하면 아내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그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하면 그런 세례 진짜 그 입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양육을 하면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저기 세례를 주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네 음.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혹시 그냥 믿지 않아도 아이 나랑 살기를 좋아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또. 내 아내의 행실로 남편이 구원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경우 그냥 살 수도 있다. 사람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유창한 설교 가래도, 그 설교로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설교를 쓰셔서 그 안에 역사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설교, 예수님이 설교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설교했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 거잖아요. 듣는 사람 따라오는 거지만, <웃음> 근데 그건 뭐 아, 확실히 더 있고, 아 저기 수사법에 뛰어나고 지적으로 유려하게 그냥 아, 사력 있게 뭘 한다고 그더 사람은 많이 모이겠지요. 그러나 그게 다 참된 신자인지는 알 수가 없. <웃음> 진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장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다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 뭐, 그러고 이제 그렇게 다 떠나니까 우리 중에 구원하는 사람이 뭐몇 사람이나 있냐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웃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심 갖지 말고 네 은사에 관심을 가져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외적인 그런 숫자의 형식에 관심 갖지 말고 내네 직무에 충실하라 사람이 많은 분이 확 신나서 열심히 설교하고 말이. 사람이 없으면 풀이 다 죽어가지고 설교도 그냥 준비도 대충하고. 이래 이래 가면 안 돼. 한, 한 사람의 양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철저히 그, 이해해가지고 증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만명을 맡긴다고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충성이 없으면 열 사람에 대한 충성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은사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진짜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단하고 진짜만 살아남 이제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주님이 내신 결과를 바로 주님이 뭐 붙여 주신 사람들 다 선물 아니에요? 그럼 한 사람이 됐든지 열 사람이 됐든지 뭐 그거 가지고 자기 자만하지 않고 그큰 교회 한다고 거만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작은 교회 한다고 위축돼 가지고 오그라들지 않고 말이 그렇게 자기 일에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권위 있는 사람이 진짜 권신 권위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주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 혼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잘 풀어갈 수 있는 사람,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한쪽이 믿지 않아도요, 한쪽이 가늠을 해도요, 한쪽이 그냥 살자고 해도, 아니면 못 살겠다고 해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 빛이 어두우면 더 환해지지. 빛의 속, 속성이 그렇지 않아요? 빛이 어두우면 더 환해지는 겁니다. 아무튼, 내가 고기를 먹일 권한, 내가 뭐, 아내가, 남편이 됐든지 제 역할을 못해서 내가 혼자 돼서 혼인 관계에 들어간다 해도 늘혼 아내 없는 사람처럼 남편 없는 사람 그런 그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 그참 신성한 사람이고요 독특한 사람이고 그참 세상에 본받을만한 그런 사람. <웃음> 그렇지 않으면요, 이제, 참, 비참한. 외형으로 보고 남편 취하고 아내 취하고 하면, 이게, 이게, 여기 이제 그리도와 벨리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벨리알은 외경에, 유대교 외경에 나오는 그 사단적 존재예요. 아주. 그런, 그런 존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빛과 어둠이 함께 하냐. 지나간 때가 족하고 아무튼 지나 그런 일은 지나간 때가 족하고요 이제는 어디에 섰든지 진짜 주의 백성으로 충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밥 먹고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거 없이 말이죠 그런 거 사명가 없이 그냥 몸통아리 하나 보존하려고, 살아, 그냥, 그거 좀, 좀 길게 들여서 살려고,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주님이, 우릴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절충하고 타협해서, 흠, 흠 있게 말, 예? 점 있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웃음> 이제 이혼, 이혼하게 돼도, 이혼하게 돼도, 이제, 늘 신자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혼하게 돼도, 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재혼을 하게 돼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웃음> 여기 누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누가 보면 17장 10절.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 내가 지금 한거 가지고 주인 보고 그리 도 앞에 나가서 밥상 차려 놓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린 종인데. 우린 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누가, 누가 헌신짝 같은 존재인데, 헌신짝 누가 보겠어요. 뭐, 묻고, 떼묻고, 냄새나고, 그러면 돌아보겠어요. 그런데, 나를 그 귀한 일에 세워서 쓰시면,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웃음> 여기 경을 친다는 말은, 주, 종이 일하고 와가지고 주인 보고 밥상 차려내놓으라고 하면 경을 친다는 말은, 이 경을 친다는 말이, 저는, 저기, 이거, 그 전에, 이거, 뭐, 저기, 뭐, 이 말을 내가 찾아봤나는 잘모르겠어 다시 찾아봤더니, 이 피부에, 팔, 이마나 팔뚝에 죄명을 목으로 찍는 걸 경을 친다고. 그래요. 이제 왜, 저 좋은 글씨 같은 일, 그렇게 좋은 글씨 같이, 너는, 가늠만뭐못다 이렇게 경을 진다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잘못하면 이런 경을 칠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인데, 그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주홍글씨를 이마박에 다 세져 가지고 그 동네 방에 끌고 다닐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 받으려고 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존재인데 주님 앞에 사랑을 입어서 살아가는데 무익한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내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해내놓으라고농성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그게 그게 신자가 아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좌좌우함우 그게 예 진짜. 그 내용, 아, 주, 자, 자신의 구원은 모르고 주님 앞에, 아, 저, 뭐, 대우받기를 바라면, 그 진짜 경을 칠만한, <웃음> 경을 칠만한 일이에요. <웃음> 권리의식. 그리도인의 권리의식은 그리도의 권리의식밖에 없어요. 그리도인의 권리의식은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옛사람의 권리의식. 그 그리또,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권리 의식은 그리스도의 권리 의식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그리스도의 윤리예요. 그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그 남은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기뻐하고, 오히려, 어, 주를 미워한 세력들이 나를 미워하면, 진짜 내가 죽게 속한 자로서 당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속에서 뒤틀림이고, 그것 때문에 잠못 자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잠못잘 이유가 없어. 오히려 이제 더, 어, 더 떳떳하게 두 다리 뻗고 잘수 있죠. <웃음> 아무튼 그 그렇게 기회가 내가 맘대로 혼 혼례의 재혼의 관계를 하,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도 그 권리 주장하고 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하다. 그래야 이제 혼인의 본인을 이룰 수 있다. 이제, 이제 중간에 내용은 제가 그냥 설명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진말 보죠 혼인규례를 세우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나가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혼에 관한 무지가 만연한 가달에 부득불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서 이혼에 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서 내가 재혼할 수 있는가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영광입니다 혼인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인생으로 지음 받은 뜻을 이루고 살려면 소명을 이루고 살아야 이거 외에는 사,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다고 그냥 불이 죽어가지고 다 죽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그 소명이 없는 사람이죠, 어디 인생으로 지음 받은 뜻을 진짜 소명을 이루는 삶으로 알고 나가야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습니다. 내게서 그리토께서 종귀이 되시는 것, 내게서 그리토의 생명이 발휘되는 이것, 언제든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내를 주셔도 없는 자처럼 살면서 아내에게 그리토의 사랑을 드러내고, 남편 없는 자처럼 살면서 남편을 그리토처럼 대, 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권위가 있으니까. 그 권위를 존중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권위를 행사한 게 없는데 대접받으면요. 진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 민망해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지. 내가 받을 거 받네. 이제 평생 내가 저, 참다가 인제 받을 거 받네. <웃음>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게 절대 그런, 혼인의 소명을 모르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 예. 기도하겠습니다.